어, 테리 치마 입고 가. 야, 야, 야. 아, 야, 아, 하지마. 하지 하지마, 하지마. TV 깨져. 그게 마술이야? 테리 오늘 너무 예쁘다. 오늘 물총 놀이 한대, 테리야. 어? 어린이집에서 물총 놀이 한대. 그래서 엄마가 물총 챙겼어. 친구 것도 챙겼어. 혹시 안 가져왔을까 해가지고. 테리 물총.. 이집은안돼왜안 돼? 어린이집은 안돼 어린이집에 왜? 어린이집 어린이 어린이 선생님이 어린이 하신다는데? 근데 선생님이 안 된다고 어린이 아니래 오늘은 물총놀이 하는 날이래 테리.. 이겨? 알았지? 응 빠바밤악 알았지? 물? 근데 누구야 이길지? 어린이집 친구들이랑 알겠지? 근데? 응. 친구 좀다 물총 왔다나 물총 갖고 오는 거야 집에서 그래서 엄마가 하나 더 챙겼어 혹시 안 챙겨온 친구 있을까봐 고구리랑 네. 친구가 만약 친구 한 명이 물총을 깜빡하고못 가져온 거야 응. 그럼 태린는 뭐라고 할 거야? 응. 나는 갖고 왔다고 할 거야 아니지 하나 더 있잖아 응. 걱정하지 마 하나 더 있거든 이래야지 네. 나는, 타. 는 나는, 나아아는 나는, 나는, 나도 나는, 나는, 나 언니 는 나는, 나는, 나는, 나는, 나는, 나는, 나는, 나는, 나는, 나는, 나는, 나는, 나는, 나는, 나는, 나는, 나는, 나는, 나는, 야는 나는, 나는, 나는, 나는, 나는, 나는, 나는, 나는, 아, 는 나는, 나는, 나안 잘 다녀와 응. 여기 여기 여기 친구들 보고 있어 안에 봐봐 잘 봐봐 보여 친구뭐 응. 보여? 응? <웃음> 오늘 재밌게 놀지 엄마랑 응? 어? 어디 갈까? 맨 처음에 응. 테리 응. 증명사진 찍을 거고 그리고 싱싱이 응. 타러 갈 거야 어디 갈까? 어? 가끔 가요? 아니, 싱싱히 달아. 가을 타면 좋다. 장난감? 응. 엄마 돈 없어. 아, 괜찮아. 왜돈 없어도 살수 있어? 응. 어떻게? 아니야. 어떻게 사? 엄 있다, 엄마. 어떻게 살수 있어? 응. 아, 그럼 엄마는 내가 돈은 사주겠고. 테리가 사줄 거야? 응. 테리 돈 없잖아. 아니야, 괜찮아. <웃음> 사준대 아빠가 사준대? 응 그래 오늘은 아빠가 없잖아 아빠? 응 다음에 아빠한테 사달라고 그래 알았지? 응 필리아 <웃음> 응. 그래, 여기 앉아봐 엄마 머리 꾸며줄게 여기 들어 카메라 보고 아유 잘하네 <웃음> 살짝만 웃어주세요 <무서워주세요>. 아이고 이쁘대 <웃음> 자, 한 번, 눈에 힘 주시고. 다시 한 번, 눈 크게 떠주세요. 네, 그렇지. 아, 이 여기 볼까요? 트 하트, 하트, 하트 할수있다 그렇지. 손 살짝 내리고. 이 내리고. 내려, 밑으로. 조금만. 아, 그렇지. 발짝 웃어주세요. 스마일. 아이고, 잘한다. 여기, 여 가운데 볼까요? 여기 보면서. 네, 꼭꼬보면서 꾹꾹 오면서 스마일. 알겠다. 눈눈 크게 한번 떠 주시고요. 그래요? 크게 눈 크게. 눈, <웃음> 눈, 눈 크게. 눈, <웃음> 눈이 커 보이지. 너무 잘었다다 눈을 감고 있어서. 왜 <웃음> 그러? <웃음> <웃음> 왜 그러고 다 힘들지 않아? 우 와, 되게 잘한다. 우와, 잘했어. 띠용, 띠용, 띠용, 띠용,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? 아봐 조심히. 어야 어. 야. 어. <웃음> 와, 꽁치다, 꽁치. 어. 으, 으. 잡았다. 조으시냐고요안 좋아. <웃음> 안 좋아. 안 좋아? 안 좋아? 아. <웃음>